이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해칭 관련된 두 번째 강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카티아를 일반 모드로 실행한 상태에서 해칭을 치고 그다음에 해칭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단 해칭을 친 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항상 해칭 색깔이 검정색으로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죠. 어, 그래서 항상 이제 나는 어, 처음부터 아예 해칭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내가 지정한 색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일반 모드가 아닌 카티아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모드로 실행한 다음에 이 스탠다드를 수정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이제 처음부터 원하는 색깔로 해칭이 치지게 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티아를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로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자 카티아를 관리자 모드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음,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칭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이제 스탠다드 입니다 툴의 스탠다드 구요 보시면 이 드래프팅이죠 드래프팅에 저는 iso 파일을 쓸 겁니다 파일에서 해칭 관련된 부분은 어디 있냐면 쭉 내리면 패턴입니다. 패턴 에보면해칭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해칭을 치면 보통 스탠다드 5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5번의 색깔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색깔을 저는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죠. 자, 해칭 넘버 1번이 되겠죠. 5번입니다. 5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 되는데 요 저장 위치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보통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C에 사용자 있죠? 사용자 밑에 본인 계정 있죠? 윈도우의 그 시스템 속성에 들어가시면 컴퓨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처음 설치할 때그 계정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로밍, 다솔 시스템, 캣,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드래프팅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OK 눌러보시죠. 그럼 이 위치에 이렇게 ISO 파일이 생성되는 이 겁니다. 그러면 이 어드미스트레이터로 실행하면 당연히 원래 이 템플릿이 모여있던 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에 얘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얘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티아의 어드미스트레이트 그 모드를 생성할 때저 환경설정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겠느냐? 예,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걸 끌어다 쓰죠. 그러다 보면 그 위젯 창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파일류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섹션 한번 쳐볼까요? 일단 프론트뷰를 내리죠. 내리면 그런 다음에 섹션 치면 더블 클릭 어떻습니까? 항상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프론트뷰를 내린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뷰를 한번 생성해 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요거죠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보죠 어, 여기까지요 오케이 해도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아이소메트릭 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브레이크아웃에서 마우스 오른쪽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이 뷰를 찍으면 어디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 ISO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노로 되어 있는 부분을 S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건 어느 파일을 건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원래 카티아의 기본적인 이 ISO 파일을 건드려야 되느냐. 이 경로상에 있는.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 스탠다드를 수정함으로써 생성되는 요 경로상에 있는 요 파일을 건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요죠 그 사용자 계정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로밍 캐 세팅 드래프팅 안에 들어있는 요 파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 메모장을 열어보죠 편집 찾기 하겠습니다 패턴을 찾죠 들어오면 여기가 노로 잡혀있죠 이걸 이제 yes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이게 아 s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베이스 에트업에서 업데이트 꼭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오케이.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 동일하게 바뀝니다. 이거 동일하게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뭐 다른 색깔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고 에어리어 를 가지고 해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 뭐 해칭 타입이라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해칭이 어떤 색깔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 자, 이두 번째 방, 방식, 그니까요 방식을 쓴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칭의 색깔을 연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요 스탠다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티아를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로,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텀에는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고, 이렇게 생성된 음, 스탠다드 파일이 수정된 위치는 여기에 있으니까, 반드시, 이 어, 위치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그렇지만, 저는 관리자 모드를 만들 때, 이 위치에 저장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